옛날 한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고 잠잘 곳을 찾다가 어떤 외딴집을 발견하고 다행이구나 생각하면서 쌀인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나그네가 방문을 향해 말하였다. 주인장 나는 저물고 길은 멀고 하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안주인이 말하길 이곳은 가까운 곳에 인가도 없고 나 혼자 사는 집이라 외관 남자를 재워드릴 수가 없소.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그네가 가까운데 인가도 없다면서 못 재워준다면 난 어떡하오. 라며 연신 사정하였다. 그러자 안주인이 하는 말 건너 방에 하룻밤만 묶게 해드릴 테니까 주무시고 혹여 혼자 사는 수절과부라고 밤에 자다가 건너와 수작을 보리며 멍멍이 같은 놈이지요. 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건너방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잠이 오질 않아 밤새 엎치락 뒤치락만 하였다. 그러다 슬그머니 건너가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하다 안주이네. 멍멍이 같은 놈이지요. 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 끝내 건너가지 못하고 날이 새버렸다. 아침에 안주인에게 신세 잘 지고 갑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안주인이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 멍멍이 만도 못한 놈 라고 말하였다.